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이렇게 좀 나왔어요 블랙형 절잘 따라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예. 안녕하세요. 네, 블랙형입니다. 오늘 머리가 노래가지고, 오늘 제가, 어, 머리를 좀 모자로 좀 가려봤어요. 너무 노란색이 나오면 미안하니까. 오늘은 이제 영상을 찍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, 예,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. 벌써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2년 넘게 좀 우리 구독자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만남이 있었는데요. 블랙형 절잘 따라주셔서, 제가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요번에 예. 기회를 삼아서 열심히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예. 어, 이 시점에서 어, 이제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커트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제가 그 부분을 피드백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이렇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, 보통, 초보자 분들의 어떤 머리 커트하는 모습을, 제가 보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, 제가 또 자르는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맞춰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피드백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저한테 영상을 통해서 이메일, 지금 나가고 있는 이메일 쪽으로 해서 저처럼 찍는 영상을 찍어서 얼굴 안 나와도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피드백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어, 중요한 건 그래도 정말로 나는 정말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잘 안된다 하실 때그 어, 부분 같은 경우는 말로 해서 표현을 해서 저에게 알려주셔도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오늘 지금 우리 초보명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손님들 머리 초보명사분들은 미용사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 그런 초보명사가 돼서 아예 인류명사가될 때까지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보미용사 화이팅! 무슨 말인지 아시죠? 한 5년. 그냥 라인 살짝 정리되면 좋지. 어때 머리 말리니까? 아 너무 좋아요. 편하지? 네. 라인이 딱 잡혀있어가지고. 블랙형. <웃음> 구독, 구독, 구독. 좋아요, 좋아요, 알림설정 꾸욱!